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산다 하고 또 어, 나누는 살림살이인데 어, 남을 살림으로 살아간다 살림살인데 그런 콩한 쪽도 나눠 먹고 남을 살림으로 살아가는 살림살이 정신은 어느새 없어지고 어, 남북이 전쟁 위기에 치닫고 민주주의 호퇴하는 이 마당에 마치 어, 통일은 당장 안 돼도 평화로 향하여 방향을 잡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큰 거부를 내딛는 것을 축하합니다. 여러분 이 일에 모두 참여하셔서 어, 평화가 가득한 땅, 평화의 에, 꿈과 평화의 움직임으로 평화의 모든 생각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춤추고 평화를 위해서 막 크게 움직이는 위대한 국경선 평화학교의 위대한 그런 움직임으로 어 어렸던 음, 어딘가 축하드리고 여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